주 못해 내 손짓 하나에 이리도 저리도 못생각보다넌좀 easy game. game, game, game. 명심해 잘못 건드리면 all t e t it a o l t it no. 나에게는 그저 piece of cake. What you waiting for? Yeah, yeah. 아무리 떠들고 찾아봐라 오겠지 우린 리 이미 현배를 다타타타타타 미리 말했잖아 우리 여기 모른 걸 밭팅한 목소리로 외침 노력해 노력해 계속 working 들어선 들어선 들어선 들어 트로피 no pain no gain 죽을 한번 벗지 늘 그래왔대 둘이 다른 길을 찾지 일렬로 맞춰 다 준비를 해 붉은색 빛으로 물들여내 안에 남은 것이 없도록 쏟아내 후에 넣게 목성이 Dry. salute alla yaslerni o bra tata s -ta u t e n on the j u s salute oh. ever six salute come and get me come and get it come and get me come and get it come and get me come and get it alla yaslerni o come and get me come and get it 오른쪽, so new 우리의 connection 아무도 모르게 하는 뱀밀스런 a c you and I babe yeah. this g r a n d new avenue 새로운 길 개척 I'm g o i n my way 나만의 길로 너는 나 헤이간 서썼 별로 여찰땐 마저 온다리에는 없대 출근은 없어 there ain't no answers speech 일렬로 맞춰다 준비를 해 붉은색 빛으로 물들였네 안에 남은 것이 없도록 쏟아낼 후엔 okay oh. 이 터져라 외쳐 만 y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네 o r a w Salute All I g s l o n e I wish I h a 회 my paradise. t r i p l o way u t m s o n l We got o way to go, baby. k i a r i n o go. h e a n a n y